아빠가 기회가 아빠 다 뽑아온, 뽑아온, 뽑아온 소화전 엄마가 삼코 한친는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크 차크 차크 게임입니다. 아우 저는 몸이 너무 약해서 운동을 해야 해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아운동 열심히 해서 저기 보이는 사람들처럼 완전히 저렇게 커버리게 헤엄, 엄청나다 이사람들. 어 무서워 한번 커져보겠습니다. 자 운동을 해볼까요? 도구를 들고 아 지금 모자 들고있어요 자 이렇게 운동을 하면 이쪽에 보이는 이 50K 되있죠? 여기 차죠? 요게 우리가 머스를 근육을 키우는거예요 이거 할수록 점점 커지는거 보여요? 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이렇게 점점 커지죠 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이 모은 근육을 파는 거예요 이걸 팔아서 여기 코인이 생겼죠 여기서 돈을 돈으로 가서 운동하는 운동기구도 살수 있고 지금 저는 여기까지 체어까지 있는데 요거살수 있어요 지금 돈이 안 되죠 근데 이것도 살수 있고 이건 유전자 얼마나 빨리빨리 커지는지 지금 여기 모아야 돼요 하고 이거는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면 돈을 버는 속도나 몸이 커지는 성장 속도가 매우 매우 빨라져요 달라져요 그래서 많이 다시 태어날수록 리본 할수록 좀더 쉽게 캐릭터를 키울 수 있는 이것 말고도 나왜 이렇게 조금해 <웃음> 이건 말고도 이 게임이 꽤나 재밌는 점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 너무 조금하다 나 몸이 약해 너무나 애들이 기... 나를 괴롭혀 그래서 안되겠어 운동해서 나도 세져야겠어 완전 세져야겠어 운동하자 오 커지는거 봐 오케 이 오케 오예 오예 오예 오예 오예 이렇게 하면 지금 제 상태를 볼까요 지금 제 상태는 내힘 착하게 공커리 프레임 페임이 게 다시 태어난 것 같아 네 아닌가? 이거 아닌 것 같다. 잘 모르겠어 이거 왜냐면 누가 날 죽이면 이 페임이 마이너스가 돼요 빠지더라고 그래서 토탈 머슬이 이렇게 되고 맥셀스가 이렇게 돼요 4.4 그리고 커렌트 사이즈 2 커렌트 스피드 16이에요 자 근데 샵에 가서 우리가 기본 세팅을 합시다 우리는 빨리 키워야 되니까 두 배로 크는 머슬 포인트 두배로 주는거 그리고, 빨리 들기. 자, 키에 베이비 a b 다자자제제운해해시시다어때리지지마망가야겠어 e 거 l 들이 나를 때리면서 맞으면 이쪽에 에너지 나 거의 다 I'm n 왜 t t 공격하려고 하는 는야야이이 oh, no. 정말 이럴 거야 이 n g y 계속 운동해. 자 일단 50K 먹을 때까지 계속 운동할 거예요오 얘네들 엄청 크다. 나도 얘네처럼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다. 오 여신 냉장고를 들고 운동, 운동을 하고 있어. 아나또 밟으려고 그래. 왜 이래 또. 왜날 괴롭혀. 난 아무도 안 괴롭히고 있는데 지금. 아 이쪽 꼬미들다 혼내줘야겠는데. <웃음> 어, 또 밟혔어. <웃음> 저기에 <웃음> <웃음> 에너지가 빨간 애들이 많아서 <웃음> <웃음> <으아>! <웃음> 자꾸 이럴 거야. 안 되겠어. 더 빨리 크, 커지고 싶다. 더 빨리 커지고 싶다. 좋아요. <웃음> 구독을 팍팍팍 눌러주세요. 멋스리 <웃음> 124씩 커지고 있죠? 오, 어.. 저님 봐..어..어.. 어..뭐야..왜 자꾸 여기와서 밟는거야.. 안되안전한안전한 안전한 위치를 찾아야겠어 쟤네 자꾸 괴롭히니까 왜냐면 쟤네가 여기 빨간서클에 들어오면..아우! 아우! 여기 아우. No, no, no. 빨간서클에 들어오면 몸이 홀쭉해져요 근육을 다 파니까 그래서 여기와 있어야겠어 자 랭크업! 자 여러분 조금만 이따 봐요. 내가 레벨 어지마, 없지만 하고 돈을 좀 많이 모은 다음에 자꾸 때리려고 그래요. 와 진짜 나쁘다. 자 일하고 발고 일하고 발고 일하고 발고 음... 하루에뭐살수 있지 않았나? 아들어왔는데도 죽었어 나쁜놈들 쟤네 나빠서 못됐어 내가 금방 커서 복수해주겠어 이 나쁜놈들 근데 머리는 안 커지나봐 몸만 커지고 기안하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나를 괴롭혔던 녀석들을 혼내주겠어 아주 나도 운동하면 아주 강해질 수 있다고 아우 지나가다 날 친거같은데 그냥 죽었네 그럴 수 없어 약할때는 어쩔수 없어 꾹 참고 기다리자 강해질 때까지 이 장보고, 장보고 그냥 가져온, 그냥 가져온 이마트 쇼핑카트 견태같은 옆집아저시 타이어 시집안간 이모네집 냉장고, 냉장고. 호 10년째, 10년째 가수 지망생 막내, 막내 삼촌, 삼촌 드럼! 드럼! 아빠가, 아빠가 기회가다 뽑아온, 뽑아온 소화전! 소화전! 엄마가 사놓고 안치는 피아노! 피아노! 탈리번, 자리본 o 리본 오케이 와아 다시 태어났 w 아, 내가 말라깽이 같아 보이지? 아. 하지만 내가 o 동을 h o a 빨라졌 a 운동을 함, 어, 빨라졌어. 오늘 한번 하면 하면. 어. 갈리 약해. 르르 150! Fire! f 두 r 두 d 두 d 두 d 두 d 파이어! 두 o 두구 두 o 두 o 두구 두 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 아. 죽었어. 불어 예, 내가 너무 이기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봐. <웃음> 그렇지.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어. 날 괴롭혔던 놈들 다 혼내주겠어. 혼내주겠어. 얘또 왔어, 얘또 왔어. 와, 아? 자식이... <웃음> 저 자식이 날만 노리고 있군. 애들 괴롭히고 다니더니 스테이지 6까지 있나? 파이브 빌리언 스테이지 3가 파이브 빌리언이 되어야 돼요. 이게 막몸 키우다가 약간 지루한 면도 있었는데 막 키우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평균보다는 커진 것 같아요. 평균보다 커지고 막 한번 쯤다 죽으니까 그때부터 재밌네요. 제가 제 목표는 지금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 곧 최고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을 계속해서 더욱더 강한 남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시면 재미난 로블록스 비디오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바이 체크체크체크 yeah. 자 운동은 이렇게 꾸준히 꾸준히 음, 이 정도로 해야죠 좋았어 아주 좋았어, 게임 마음에 들었어